목사님 오늘은 어떤 말씀에 읊조려 볼까요? 네, 오늘은 10편 143편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말씀 중에서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이 부분을 좀 함께 읊조려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 지난주에 이어서 읊조려 보는 것에 대한 시리즈가 예. 지금 나가고 <웃음> 있습니다. 예, 예, 예. <웃음> 국사님 제가 예전에는 성경을 막 지나갈 때 몰랐는데요 네. 화가다를 알고 보니까 어. 읍조리다는 표현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 이읍조리미어라는 원어가 화가거든요 하하. 그래서 1편이 1편 3절에 주여로 말씀을 묵상도 화가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번역상이 이렇게 어떤 데는 묵상인데 훨씬 업조리요 아 말씀입니다. 뭐, 또 어떤든 네. 이야기로 나오고 말하다로 나오는데 하가 굉장히 네. 많이 나옵니다. 그게. 그렇군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웃음> 몰랐어요, 몰랐어. 네. 자 이제부터 한번 알아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 시편 1 4 3편5절 말씀은 참업조리볼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나오는 어, 말씀이에요.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불신 가정에서이술 빚었고 음.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음. 아픔을 겪을 때가 많았어요 아하. 가족 간에도 서로 갈등도 있고 아픔도 많았고 이제 그때마다 특히 명절 때 어려웠어요 음.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명절 때 모이면 이제 서로 신앙이 네. 없는 가족들이 모이고 어 그런 과정에서 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먼저 제가 옛날 일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기억도 하고 음. 또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있지만 제가 입을 열어서 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음. 일단은 내 마음이 너무 지금 현실은 어려워도 음. 감동이 밀려와요 듣다가 보면 우리 부모님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네. 우리 모습으로고 화가 나고 안쓰럽기도 하고 음. 어, 막 마음에 얹자놨던 것들이 또 제가 우리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 음. 하나님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신앙은 없지만 음.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네. 이제 아이들도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읊조리다 보면 아이들도 갑자기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참 막막했던 마음에 음.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아하. 아이들도 같이 울 때도 있고, 네. 근데 저희 부부는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저녁에 꼭 이제 서로 어려운 일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네. 그동안 하나님이 주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아, "누구 집사님이 어떤다? 우리가 뭐 문제가 있다? 뭐 저는 이번..." 추석 명절 때만은 음. 좀 가족들이 보여서 네. 뭐 네가 뭘 했냐, 우리가 뭘할 거냐, 뭐 어떻게 살아왔냐. 그 내가 잘못했잖아 그런 이야기 읍조리지 말고. <웃음> 전에. 그래도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웃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읍조려보는. 어려울 때마다 그런, 하나, 그래서 이제 교육자 모임 때도 자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음. 교회에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 기도하지 말자 이거 그리고 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좀 한번 이야기해보죠 그러다 보면 은 다시 생각들이 바뀌고 음. 뭐 특별히 기도 안 해도 아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이 속에도 선한 뜻이 있겠지 그로 다시 또 힘을 얻게 되고 네. 저는 특별히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많이 읊조려요 근데 가능한 한 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네. 좀 많이 읊조려보는 명절 아, 네. 그래서 서로가 좀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럼 명절이 되면 좋겠다. 야, 저녁에 잠잘 아멘, 때 아멘, 제발 아멘. 다른 거 읊조리지 말고. 아, 그래요? 그래도 우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음. 지금 뭐 고민이 있고 또내 모습이 실망스러워도 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읊조리면서 잠을 자는. 네. 전제 아내와 항상 그런 결심을 하고 어, 우리 저녁에는 꼭 그래서 행복해요. 잠자기 전에. 네. 막 많은 분데 그래도 하나님이 런 일들을 했잖아. 우리 아머,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구원역사 우리 동생한테도 뭐 우리 아. 교인들 중에도 뭐 우리한테도 옛날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려울 때는 꼭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읊조리면서 야. 행복하게 자는 거죠 자, 무거운 음. 마음을 가지고 지금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계신 음. 우리 방송가족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 잠깐 뒤로 해놓고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해주셨는가 음. 감사함을 입으로 한번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